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햇볕 당구 빌리어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어, 앞전에도 앞돌려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앞돌려치기 입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음, 간단하게 치는 방법입니다 어, 저쪽 단쿠션 음, 도착이 단쿠션 이 포인트 아래쪽으로 간단하게 치는 방법을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앞돌려치기. 간단하게 치는 방법입니다. 뭐, 시스템까지는 아니고요. 자, 여기는 이 방법은 도착 포인트만 있습니다. 자, 도착은 음.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자, 여기가 제로가 되고요. 방칸이 1. 그 다음 2. 3, 4, 요까지입니다요게 끝입니다. 저 포인트, 도착 포인트 수는 당점입니다. 당점. 0은 12시, 1은 어, 여기로 갈 테니까 왼쪽으로 갈 테니까 11시 당점이죠. 2는 10시 반 당점, 3은 10시 당점, 4는 9시 당점이죠. 다 3팁입니다. 자, 이, 시,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단쿠션에서 일접구와의 거리, 칸수죠? 대략 한칸 정도 떨어져 있네요. 한 칸. 그러면 제가 요한 칸에 반칸 되는 포인트를 요쪽에 단쿠션 쪽에 반칸 정도 되는 포인트에 보내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한 칸이면 요쪽으로 반 칸, 요쪽 위치에 수구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한 3당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들어오니까 3당점. 자, 시탈해 볼게요. 여기서 요까지 갈 정도의 두께면 반 두께 정도가 됩니다. 자. 10시 당점을 주시고 반 두께를 간결하게 미들발로우로 2레일 정도 스피드 뭐 1.5레일도 가능하겠네요. 2레일 정도 스피드로 간결하게 70레입니다. 간결하게 70레입니다. 자 그러면 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3 근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요 시스템은 요렇게 치는 겁니다. 두 칸이 떨어져 있다? 그럼 여기 반 칸이 아닌 한 칸으로 보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하게 치는 방법이니까요자 그리고 다른 구간도 한번 어떻게 치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요번에는 1조크가 밑으로 내려와 있죠? 수구는 조금 전하고 비슷한 기울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음, 여기를 기준을 잡습니다. 앞돌려치기, 어, 이 시스템의 기준을 잡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0, 1, 2, 3, 4, 그죠. 이렇게 내려오면 이 정도 내려오면 여기가 바뀌겠죠. 대신에 바뀌는 것보다 그냥 3의 위치에 있으면 1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럼 여기가 3이 아니고 2가 되는 거죠. 자, 한 칸, 반칸 보내주시면 되죠. 요 포인트를 보시고 보내는 두께를 보시고 정확하게 한 팁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시타를 해볼게요. 10시 반 당점이네요. 두께는 어, 조금 전과 동일합니다. 반 두께. 미들발로로 2일 정도의 스피드. 그대로 간결하게 휴시면 됩니다. 그대로 간결하게 치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득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칠 때는 한 팁을 더 추가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저쪽에도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배치를... 세어 봤습니다. 음. 자, 여기가 기준이 된다고 그랬죠. 기준. 열로 오면 한 팁을 빼주시고, 열로 가면 한 팁을 늘려주시면 되겠죠. 자, 9시 당점이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내려서 중화단 당점, 8시 당점을 주시면 5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뭐, 조금 전과 기울기는 비슷하니까, 자, 한칸 차이니까 반칸 차이를 보내주시, 반 칸을 보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봤더니, 한, 대략 한 8분의 4 두께, 뭐, 8분의 3 두께도 맞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시탈해 볼게요. 8시 당점을 주시고, 미들발로로 간결하게 치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도3에 떨어졌네요. 음, 대충 어림잡아서 여기 다 지금 제가 스피드는 투레일 정도의 스피드로 친 겁니다. 대신에 어, 반 두께를 맞고 제 수구의 스피드가 조금 상세 됐죠? 힘이 조금 빠졌다는 거죠. 그 정도로 치시면 됩니다. 조금 세게 치실 것 같으면 한 두께를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기울기를 다르게 한번 놔둬 봤습니다. 기울기가 뭐 빗각이든지 정각이든지 뭐요 정도 엇각 정도 되면 다 똑같습니다. 대신에 기울기가 대략 45도 내지 40도 40도 보다 더 커지면 그러니까 40도 이후로 각도죠 그 정도로 커지면 당점을 조금씩 조금씩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조금 기울기를 크게 만들어볼게요 요 정도 요 정도만 한 50도 정도 되겠네요 자, 요 정도에서 쳤을 때, 35도 정도, 30도 정도에서 쳤을 때, 어, 요, 그대로의 당점이라면, 40도보다 기울기가 커졌을 때는, 내리시면 됩니다. 그냥 중앙으로. 중앙으로만 내리시면 됩니다. 근데 40도보다 커져서 45도 정도의 그 크기에, 50도 이상이 되어버리면, 당점이 하단 당점으로 내려갑니다. 그것만 숙지를 해 주시면 되겠죠?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점을 내려준다.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커졌으니 요 두께는 똑같습니다. 반 두께 여기로 와야 되니까요. 반 두께를 친다고 해서 여기는 오지 않습니다. 당점이 하단 당점이기 때문이죠. 자, 시타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대략 뭐 5당점 정도가 되겠네요. 조금 두꺼웠다든지 조금 스토록이 좀 많이 나갔죠. 그래서 제공이 조금은 짧아졌습니다. 그러나 회전반경이 커져서 무난히 득점이 가능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칠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작을 때는 거들어 치시고 기울기가 40도 정도 되면 중단으로 내려주시고요. 45도보다 커져버리면 중화단 당점으로 내려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음, 이 시스템은 뭐 특별하게 뭐 스트로크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 하지만 기울기가 없을 때는 약간의 어, 느긋하게 큐 스피드를 많이 내지 마시고 그냥 뭐 초구치듯이 팔로만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많아질 때는 약간의 스피드를 더 주시면, 더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몇 가지 안 나오겠지만 시타 장면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